성공하려면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존 데이비슨 로펠러 때로는 한순간의 결정이 인생을 바꾼다. 나폴레온 힐 무조건 믿지 마라. 검증하라. 스티븐 디레빗 중요한 일을 절대 이메일로 보내지 마라. 엘리어트 스피처 타협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라. 한스 올리브 올슨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때는 진심으로 하라. 지그지글러 가장 훌륭한 일은 모험과 도전정신으로 이루어진다. 윌리엄 맥나이트 학벌이나 경력이 아닌 태도를 먼저 봐라. 도널드 트럼프 돈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라. 말코메스 포브스 인내는 어떤 실력보다 강하다. 백호건 당신의 지위가 아니라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브레드 앤더슨 당신은 뭔가 더 대단한 것을 해낼 수 있다. 칼로스 M. 구티에레즈 즐기려면 먼저 관심을 가져라. 짐 콜린스 당신의 소신을 믿어라. 폴 프레슬러 열심히 일하고 기대는 낮춰라. 비노드 코슬라. 큰 야망을 품었을 때 결실을 얻을 수 있다. 힐러리 클린턴. 당신이 리더라고 생각하고 일하라. 조지 샤인 모든 어려움 뒤에는 인간관계에 따른 문제가 있다. 데일 카네기 다른 사람을 이해하라. 스티븐 코비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리 스콧